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내 사람을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느낌의 말인데요 가끔 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쁜 표현은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가끔 내 기분을 언짢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다라는 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요 남녀 사이에서는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봐요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음... 나는 네가 참 편안한 사람이라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여자친구를 칭찬한 거죠 아니면 혹시 지금 내 여자친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을 듣고요 여성분들은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내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뺏겠다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걸까요?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나에게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걸까? 내가 여자로서의 설렘을 못 주고 있는 걸까? 이제 잡은 물고기니까 어떻게 대하든 무난하게 잘갈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는 걸까? 내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잘 맞춰주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해가라고 나한테 압박을 넣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될까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요 여자친구에게 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내 여자친구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분명 남자 입장에서도 요 내가 너하고 지내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편하지 않고 늘 네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매력이 나한테는 너무 고마워 라는 의미로 쓰신 거 아닐까요?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내 여자친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여자는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오해가 되시나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요. 남자인 내가 요 여자친구에게 너는 오빠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다면요. 그때 내 여자친구가요. 나는 오빠가 참 편안한 사람이라서 좋아 라고 대답을 했다면요 과연 남자분들도요 기분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보실까요 얘는 내가 뭐든 자기가 원하는 거다 해주니까 그래서 날 좋아하나 얘는 사실 나한테 특정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냥 편안한 사람이라고 둘러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도 될까요 그러면 실제 여성분들은 요왜 남자에게 편안한 사람이라서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시 내 남자를 비꼬거나 둘러대고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내마음과 같이 어디 하나에도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는 어찌 보면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을 분명히 상대에게 좋은 뜻으로 전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우리는요 그 편안하다는 말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편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내 상대방을 좋은 뜻으로 그 편안한 매력이 너무 대단한 거라서 꼭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라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니까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넌 예쁘고 알뜰하기까지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너만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이유로 너를 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요 오빠는 참 성실하고 나에게 듬직한 사람이야 거기다 마음도 따뜻해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렇게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나한테는 너무 편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몇 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면요 나의 고민이 덜어진다면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실갱이를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하면 충분히 더 기쁘고 좋았을 감정을요 그 이후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까스로 원상태로는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만 더 길고 조금만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서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쪽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